중군수 전장니이 내용은 같습니다. 아, 예, 그것은 산지 창창담이죠, 만들어 그죠. 예. 이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기능차등이겠습니다. 더자마이패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31일, 울진군수 전창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공녹회 1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웃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웃음> 위 기한 공익금으로 다음 사이에서 다마이 페 드립니다. 이전 울진의 군정 목표를 실천하는데 연신하여 왔으며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이함으로서 주민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비한 공익금으로 감사의 뜻을 담아 입회해 드립니다. 2021년 네.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웃음> 3월 4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일 2, 이랑이 중호 2017년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웃음> 2021년 3월 30일 일진국수전창업. 3월 1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직하였습니다 g o 의 d n i 습니다 h o m o 나 a 니다 Monga told me the y 을 위해서 일을 했다 a r the 좀 이렇게 뭔가 e y 가좀 있었으면 이제 a r the year, the year, t 고생하셨습니다. 노폐를 하나 드리는 게 저도 성격부터 늘리고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참 리장님으로서 어, 우진국 발전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리장 안 하시더라도 예, 현재 하는 리장님도 잘 도와서 마을에 이슬없고 잡음 없고, 없고 예, 행복한 마을에 들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니다 우리 군에서 리장님들께서 정말 일선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이제 구전일을 대신해주는 분들이 우리 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리장님들께서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 남는 게 없고 너무나 서운하다라는 그런 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뜻을 기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이래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리장님들께서 이거 받으시고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노력이 구분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 데 대해서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리장님들 임기 동안에 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태풍 미탁과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리장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진미 네트워크 채널.